자 들어오시고 자, 교재 1 9 4회전 보세요. 194. 자 혹시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여기 나오는 말이 렇게뭐 생년월일 다 가짜예요. 이거 괜히 뭐 이렇게 잘못 감정에 입하지 마세요. 네. 자 명령등기가 있습니다. 명령등기. 음. 자 명령등기가 있습니다 명령등기에 대해서 잠깐만 볼게요 이거 194페이지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 이제 등기절차 개시가 이제 4개 중에 지금 명령등기 오늘 촉탁등기 배웠어요 오늘 오늘 네. 촉탁 배웠어요 촉탁 그렇죠? 오늘 직권 배웠어요 네. 직권 배웠죠 자 지금 이제 명령 얘기가 명령 네. 자 명령등기는 보통 법원에서 법원에서 자 법원에서 자 명령을 내려줍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등기 신청을, 법무사한테 비용을 주고 대리로 맡기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이제 배웠으니까 등기 신청서를 이렇게 써야지. 다음 주에 이제 신청서 작성 이게 나옵니다. 신청서 작성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서류 쫙 첨부해서 완벽하게. 아니, 이제 법무사 비용 최소한 30만 원 아낀다. 내가 신청서 잘 써가지고 이거 완벽하다. 아, 그래서 등기소에 갖다 제출했어. 그럼 신청했으니까 등기소에서 이렇게 접수하지. 접수다면 뭐죠? 심사, 심사. 심사에서 어떻게? 해? 각하당했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못 알아들은 거야 지금? 네, 네, <웃음> 내가 지금 완벽하게 준비해가지고 이건, 이건 각하 될 수가 없다 이거는. 그래서 냈는데 각하당했어.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네? 이의신청해야지. 이왜 각하냐? 따지는 거지. 만약에 등기관이 보더니 어? 어 죄송합니다. 이럴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 봤어. 그러면 이제 이 이의신청 받아가지고 처리해준다. 그죠? 그러면 접수번호 그대로 살려서 가는 거예요, 이제. 근데, 우리 이신청 했는데, 어, 등기관이 하는 말이, 아니래! 자기가 잘했대. 각관 잘된 거래.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판사님이 여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주는 거지. 그럼 판사님이 이거 받아가지고 결정을 내려줄 때까지, 오래 걸려요? 금방 끝내요? 오래 걸리지. 오래 걸려가지고 한참 몇달 만에 이제 판사님이 그런 거지. 오이 어, 양반 말이 맞네. 등기가 잘못했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딱 한참 있다 얘기하니까 를그 사이에 딴 놈이 등기를 해갔어. 이래 버리면 구제가 안 돼요. 자 아무리 해준다라고 해도 너무 늦게 결론이 나면 구제가 안 된다. 자 이럴 때 대비해서 우리 판사님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자뭘할수 있어요. 임시 등기를 걸고 갈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가등기 명령이. 에요 좀 가등기로 하나 걸어놓고 내가 나중에 나중에 결정 내려지면그 가등기 순위 잡아놨으니까 등기 껴넣으면 된다 미리 가등기 해놔 이런 거이 가등기 명령 자, 언제 하는 거예요? 결정 전에 한다 되세요요 네. 결정 전에 가등기 명령을 걸어놓고 자, 나중에 나중에 판사님이 생각해보니까 이 말이 된다 자, 이 신청하신 분 말이 맞아 등기가 이거 왜 가까이서 해드려! 라고 뭔한다 명령합니다 해드려 이거 해드려야 돼 그럼, 이유의 신청이 말이 된다, 안 된다? 말이 된다. 이 양반 말이 맞다. 이유 있다, 이유 없다. 이유 있다. 자,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거 해드려. 라고 해당 처분을 명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거꾸로 갑니다. 잘못 실행된 게 있어. 잘못 실행된 거를 이해관계인이 와가지고 지워달라고 라 요구한 경우도 있어요. 잘못 실행된 거. 그러면 잘못 실행된 거 밑에다가, 이거 지금 나중에 결론 날 거니까, 이신청 중이라는 거 사람들한테 알려야 돼. 라고 부기등기랍니다. 자, 부기등기. 요 등기 밑에다가 부기등기. 됐죠? 요거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합니다. 결정 전에 할수 있는 게두개 있어요. 가등기 명령. 부기등기 명령. 이거 하고요. 나중에 이유가 있을 때 없을 때. 있을 때.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처분을 명령합니다. 끝. 여기까지. 교재의 194페이지 보시면 194페이지에 파란 것이 딱딱 눈에 들어오잖아요. 재판을 내리기 전에 미리, 미리 할수 있는 거두 가지 있죠? 가등기 또는 부기등기 명할 수 있다. 명령이고요. 그 밑에 이유가 있을 때 없을 때, 이유가 있다. 판사님이 볼때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상당하는 처분을 명한다. 여기까지가 명령 등기예요. 이 외에 명령 등기는 없습니다. 끝이야. 끝이에요. 딴거 갖다 대고 무슨 명령이다 그러면 다 속이는 거예요. 예. 아까 배운 임차권 등기 명령은 저 신청 등기여요 명령 등기요 그건 촉탁 등기예요. 촉탁 등기. 임차권 등기 명령, 명령 등기다 그러면 안 된다고 촉탁 등기라고 배웠잖아요. 예. 그래서 명령이 걸 끝이에요. 더 이상 명령은 없어요. 네 가지 절차를 본 겁니다. 아, 옆에 페이지 195페이지. 자, 195페이지에 학습체크가 몇개 있는데, 아, 그 중에 5번 안 볼까요? 아, 195페이지 5번. 5번에 뭐가 보이세요? 소유권 이전 등기 또! 주소. 보이세요? 소유권 이전 등기 주소를 본 순간, 뭐가 생각나요? 박찬호, 박찬호, 그죠? 박찬호가 뭐 했다고? 이사 갔다고, 이사 갔다고, 그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했다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자기 주소 증명을 냈겠죠. 그러면 주소를 고쳐주잖아요. 박찬호가 신청해서 고쳐요? 직권으로 고쳐요? 직권 고치죠. 그래서 그거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직권으로 명인 표시 변경 등기를 실행하게 돼 있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됐습니다. 아, 그 정도 보시고요. 자, 아, 6번 다볼까요 6번? 6번, 6번에 등기관이 미등기 토지 아세요? 미등기 토지 이상 미등기 토지에서 법원의 촉탁에 따라 감류 등기가 들어온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보존 등기 해줘야죠. 소유권 보존 등기는 직권이요? 촉탁이요. 뭐라고요? 소유권 보존 등기. 감류 등기는 촉탁이겠지. 근데 지금 뭘 물어봤어요? 소유권 보존 등기. 이때 소유권 보존 등기는 어떻게 직권으로? 해주고 가압류 등기를 촉탁으로 넣어주게 돼 있잖아요. 두 개가 동시에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등기관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게 된 겁니다. 직권. 됐어요. 자 넘겨보시면 신청 의무가 있습니다. 신청 의무. 자, 앞에 봅시다. 자 지금 등기 절차의 게시가 있잖아요. 등기 절차 게시 방법이 지금 몇개 있다? 네개 있다. 개, 네 개. 그중에 촉탁 있죠? 오늘 직권도 했죠? 방금 명령했죠? 자, 이제 뭐나았어요 이제. 신청. 자, 앞으로 계속 신청만 얘기할 겁니다. 자, 등기 신청은 누가? 누가? 자, 당사자가. 어디 가세요? 등기소 가서. 자, 혼자 가요? 둘이 가요? 둘이 가. 공동 신청. 그죠? 자, 등기소에 갔으니까 방문 신청. 안 가고 하면 전자 신청이 있어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방문 신청이죠. 그 다음에 신청서 써가야 되잖아요. 서면 신청. 그 그렇죠? 다음에 누가 강제를 시켰어? 내가 원해서 해. 내가 원해서 해. 그게 뭐예요? 자유. 임의신청. 자 그럼 임의신청의 반대는 뭘까? 강제는 좀 세네. 자, 신청, 의무, 신청, 의무 이렇게. 이게 원칙이고 이게 예외입니다. 임의신청, 그 다음에 신청, 의무. 그렇죠? 나머지도 다할 거야. 할 건데 지금 먼저 이거부터 올라고요 임의신청이 자유다. 등기 도 알아서 하는 거다. 내가 안 하면 그만이고 하고 싶으면 하고 그런 거다. 근데 좀꼭 하지 좀좀 좀 해야지. 너 신청해야 돼. 라고 하는 거는요. 법적 의무가 있어야 돼. 법에다가 아, 너는 이거 해라 한 달이네 해라 60이네 해라 라고 법에 써 있을 때만 의무가 생겨 법적 의무는 말 그대로 진짜 법률 규정에 뭐가 써 있어야 의무가 생기지 법으로 규정하지 않고는 우리 민주사회에서 우리한테 법적 의무를 줄 수가 없어요 법에 딱써 있을 때만 의무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법이 등기 신청해라라는 법이 한세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오늘은 두 가지를 집어드릴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부동산 등기법 자, 부동산 등기법이에요. 자, 토지와 건물에, 토지 건물에, 분할 합병 멸실, 분할 구분 합병 멸실, 자, 면적, 지목,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갑구나 얼굴에 들어온게 아니라 다표제부 표시, 표제부 표시, 부동산 표시, 표시에 관한 등기들이에요. 표, 표시는? 표시는? 표시는? 표시는? 표시는? 표지적. 표시는? 표지적. 이런 거 배운 적 있을걸요? 표시는? 표지죠. 그래서 부동산 표시는, 토지 표시는 지적법이 먼저 분할이나 합병이나 지목변경을 해야 돼. 지적법에서. 대장상 분할 합병이 끝났어. 근데 등기분는 아직도 분할 합병이 안 됐다고. 그러면 소유자, 당신, 당신, 한달 이내 빨리 정리하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장상 분할했는데 왜 등기는 하나야? 빨리 등기도 분필 등기하셔. 라고 한 달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보통 토지 소유자들이 이런 거 알아볼래요? 몰라. 모르니까 신청할까, 안 할까? 안 해. 그럼 과태료 있어, 없어? 없어. 과태료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대장상 분할이 되는데 등기는 분할이 안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적법에서, 지적법에서, 자, 소관청이 부동산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면 지체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찔러준다. 촉탁 등기한다. 자, 누가 누구한테? 지적 소관청이. 누구한테? 관할 등기 관세. 지체 없이 뭐 한다? 촉탁한다. 촉탁한다. 뭐에 대해서? 토지 표시. 표시. 표시에 대해서. 촉탁합니다. 뭐 제외하고? 뭐 제외하고? 뭐 제외하고? 토지 표시 중에 뭐 제외하고? 뭐 제외하고? 신규 등록은 제외하고. 가진 보람이 없어 지금 그래서 자, 그대로 자 112페이지 펴 112페이지 전혀 보람이 없어 자112 펴보세요 자 112페이지 밑에 보시면 백시 페이지 거기 등기촉탁이라고 누가 막 공부해놓고 막 그랬죠? 예, 토지 표시 변경하다 등기를 필요가 있으면 관할 등기관에 촉탁한다 국가가 국가를 위한 등기다 그랬고요. 그 밑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토지 이동 정리 한정이 옆에 뭐라 고 되어 있어요? 신규 등록은 제외한다 그랬죠? 그래서 신규 등록하고 소유자 변경 나오면 촉탁 사회가 아니다 바로 옆에 티비에 써있잖아 바로 티비에 거기만 써놨으면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하고. 다시 이거 그냥 못 넘어가요. 앞으로 가요. 자, 쭉 가셔가지고. 저 페이지. 아, 84페이지. 가봐요. 84, 84, 84. 자, 84페이지 가봐요. 84. 84. 84페이지 밑에 가면 또 민망한 별표가 네, 자, 두 개나 쳐있을 거예요. 84페이지. 자, 내 책에 별표가 없으면 그날 안온 거예요. 수업을 안 들었거나. 자, 84페이지 맨 밑에 맨 밑에 동그라미 3번에 등기 촉탁 여부라고 써 있잖아요. 거기 자, 이 신규 등록 대상토지는 아직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므로 촉탁하지 아니한다. 별표 찾았어요 네. 신규 등록은 촉탁서야 아니다를 여러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 거 기억나시죠? 예. 네. 자, 그 말씀 바로 하네. 한장 앞으로. 자, 83페이지. 한장 앞으로. 83페이지. 83페이지 보니까 누가 막표 그려 놓고 막 그랬어요? 막표 그려 놓고 막 그런 거 있어? 거기에 신규 등록 옆에 뭐 x 있어? x. x. 등기 촉탁 밑에 x라고 해 놨을 걸요, 지금. 안 됐으면 그날 또안온 거지 뭐. 그냥 좀표 그리라고 그랬는데. 아, 됐어. 됐어. 괜히 얘기했다. 자, 다시, 다시. 자, 토지 표시. 표시는 표지죠. 표시는 표지죠. 자, 지적법에서 정리하고 나면 등기세 보여 뭐 준다. 촉탁해 준다. 이지적법지죠법 근데 자 그렇더라도 등기법도 등기법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등기법에서는 그면 소유자가 신청하세요라고 해놨어요 근데 이거 과태료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사실은 기대하지 않아 이거는 그러니까 누가 해주니까 소관청에서 쪽탁 넣어주니까 그러니까 장치가 두개 있는 거예요 소관청에서는 촉탁해라 등기법에서는 소유자 당신이 해라 두 개를 해놓고 하나라도 걸리면 두 개가 맞아떨어지니까 근데 굳이 여기다가 이제 소유자한테 과태료까지 붙일 필요는 없었던 거예요.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자, 요런 것들은, 자, 관공서 공무원들이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어. 우리가 꼭 해야 되겠어.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지. 그러니까 두 가지 해놓고 과태료를 붙이기는 못한 거예요. 이게, 자, 건물의 경우에는 최근까지 과태료가 있었어, 이게. 건물은 과태료가 되게 웃기는 게, 처음에 5만원이었거든. 5만원 과태료, 그러다가, 위반인 5만원 과태료, 그러다가 50만원이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없어졌어. 되게 놀라운 일이죠, 그죠? 일관성이 없어 이게. 5만 원, 50만 원 삭제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건축물 대장 규칙에 촉탁할 수 있다가 촉탁하여야 한다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보통 소유자가 해야 될 거를 관공서 공무원들이 처리해야만 하는 걸로 바꿔준 거야. 뭔지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소관청 공무원들이 일을 더하게 만들어버렸어 그래서 이쪽 등기법에서는 과태료를 다 삭제해줬어요. 자, 일단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아무리 과태료가 없어도 규정상 의무 규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얼마라고요? 1개월 1개월 아시겠죠? 사실상 이건 큰 의미는 없어요. 과태료가 없으니까 지적법에서 알아서 처리하고 있다 지금 근근데 이건 등기법인데요. 이거 말고 자 특별조치법이 있어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자 특별조치법상 이거는 60일짜리고요. 위반시 과태료가 다 있어요 특별조치법이거는자이 특별조치법이 왜 나온 법이냐면 사람들이 하도 중간 생략 등기를 하니까 중간 생략 등기 하지 말고 꼬박꼬박 등기하고 넘어가세요. 60일이에요. 빨리 하세요. 이거요. 6 0일이에 빨리 하세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토지를 하나 사겠다. 땅땅 땅 사실 거죠? 안 살까요? 사기로 해 그냥. 우리 사기로 해요. 예. 자 합격하시면 돈 많이 벌어서 땅 사세요. 땅땅 땅 많이 사야 돼? 땅땅땅 땅, 땅 사야 돼. 농담이 아니라 땅 많이 사야 돼요. 예. 나중에 이제 여러분 이제 아 그래서 그랬구나 이 깨달으실 거예요. 그죠 노년에, 이제, 이제, 우리, 이제, 자녀분들 키우고 나서, 아, 그때 땅살길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땅살 거죠? 현금으로? 현금 박치기? 대출 안 끼고, 그렇죠? 현금 박치기? 한 10억짜리 땅딱 사는 거야, 이제. 자, 잘 생각해요. 예, 현금 박치기로, 그죠? 예, 10억을 딱 모아가지고 현금으로. 대출도 없어. 딱 알토라니 현금 딱 들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 치렀어. 치렀어. 10억 딱 던져주고 뭐라 그래? 죽었어 네? 10억 던져주 뭐라 그래요 뭘 고민해 등기하자 그러지 네. 다시 10억 다 주고 뭐라 그래요 등기하자 그러지 등기하자. 아유 돈 주고 등기하자는 줄왜안해 아, 민법 시간에 동시행의 항변권 이런 거안 해요? 그것도 처음 들어? 아, 배우는 게 뭐야 지금 채, 채권도 안 배워 지금? 하나도 모른다네 지금 네. 아니 장금다 치르고 대출도 없이 현금을 다 던져주고 어떻게 해? 빨리 등기하자 그래야지 등기해야? 등기해야? 물건 분도 이지뭘내꺼야내 거는 등기 해야 물건 분도 아니 매매계약 법률행위 에 등기까지 해야 물건 분도 맨날 하던 거 아니오 그죠? 예, 등기 없이도 물건 분도 그 상속이고 저 이건 등기 해야 물건 분도 매매계약이니까 돈다 주고 등기 해야지 근데 돈은 주고 등기 안 하면은 돈은 주고 물건 내꺼가안 되잖아 그러니까 돈다 주고 어떻게야 해 물건 분도 아시겠죠? 예 이제 돈다 줬다 그러면 반대급부가 완료됐다 이게지. 그러면 빨리 등기하자, 동시에로 가자 이거지. 근데 돈다 주고 나서 등기하전술을안 해가. 왜 그럴까? 깜빡할 리가 없잖아. 자, 돈0억 주고 등기하전술이 안 해. 계속 안 해. 두 달째 안 해. 뭐 하고 있어 이 사람? 대금은 다 주고 등기하전술이 안 하고 있어. 뭐 하고 있을까? 뭐 하고 있다고? 자, 제가 알려드릴게요. 매수인 찾고 있어. 매수인 찾고 있어. 어리버리 매수인 발견됐어. 걔한테 얼마에 팔아? 20억? <웃음> <웃음>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웃음> 20억? 뭐, 맨날 그런 일을 많이, 많이 있었어요. 네. 20억, 부르지못가니까 뭐. 20억. 네, 20억. 그러면 등기를 넘기면서 내 이름 넣고 넘겨요? 바로 넘겨요? 어떻게 알았어? 바로 넘겨요, 그죠? 예. 이게 뭐야 중간 생략 중간 생략 이런 거는 권장상이요? 금지상이요? 금지상. 다안 해. 금지상. 그죠?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돼? 죽여버려 그러지 말고 막을라면 법에다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당신 등기하세요 이거지 당신 등기하세요 이거지. 언제까지 60일에 하세요 이거. 언제부터 60일이요? 잔금 7일이 좀 그렇잖아 그래서 뭐라래 그래? 그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 로부터 며칠이에요? 6 0일 등기하고 그 다음 등기 넘기고 그럼 생략이안 되잖아 그래서 꼬박꼬박 등기하세요라는 법이에요 그 법이 무슨 법이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뭐를꼽 없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중간 생략 등기를 권장하는 거요? 예 금지시키는 거요? 금지시키는 거. 꼬박꼬박 등기하세요. 이런 법이요. 이거 위반했으면 과태료 줘야 되겠어요? 말해야 되겠어요? 줘야지. 과태료 줘야지. 위반시. 과태료. 근데도 불구하고 과태료 먹고 까지가 넘겨버렸어. 유효부요. 유효부요. 유효. 유효. 어차피 개건 맞잖아. 그 등기 자체는 유효하자. 중간생략 합의가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무효를 주장해서 말소청구할 수가 없다. 넘어갔으면 끝이다, 그지? 과태료 뭐가 안 먹어? 먹어요, 먹는 거야, 먹는 거야. 아시겠죠? 또 어떤 분이 내 네, 해봤는데 안 먹던데 참 다행인 줄 알면 돼 그냥 음. 네. 소문 내지 말고. 음. 네. 근데 이제 원래 처벌하는 게 원래 그래요. 규정이 있다고 다 처벌받는 것도 아니거든. 또 이게 안 걸리는 사람도 있고. 이런거촬영되면안 되는데, 예, 하여튼 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내가 해봤는데 그렇다 그딴 소리하지 말고 예, 절대 안 돼요. 여러분 횡횡단보도 무단횡단하는 거허용되어 금지돼요. 금지그죠그 무단횡단하면 걸리면 과태료 먹어 안 먹어? 먹어, 그죠 무단횡단해서 과태료 먹어봤어 안 먹어봤어? 예? 그러니까 해도 돼안 돼. 뭐라고요? 이제 뭐, 뭐 혼란스럽기 시작했어 이제. 예. 그러니까 법에서 안 된다고 하면 안 하는 게 상책인데. 그죠? 위반됐다고 괜찮았다고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자, 중간 생략 등기도 허용된다 금지된다? 금지된다. 근데 기왕 했으면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 그금지된게요 요법에 있어서 꼬박꼬박 60일에 등기하세요라고 쓰는 거예요. 자, 이해됐죠? 그다음에 교재. 자, 교재 196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자, 196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특별조치법 나와있죠? 네, 거기. 맨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반대급 부위행이 완료된 날, 보이세요? 반대급, 대가적 채무 보이세요? 대가적, 대가적 채무. 대가적 채무가 쌍무의 편무요? 대가적. 그러면 쌍무. 그, 매매 계약이면 쌍무잖아. 난돈 줄게, 넌 집줘. 이거잖아요. 그죠? 쌍무. 쌍무일 때는 언제부터 60일이에요? 반대급 부위행이 완료된 날. 잔금다 치른 날. 그날부터 60일에 등기 빨리 내놓으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60이죠. 이거 안 하면 과태료 있다 없다. 있다 있다. 특별조치법이에요. 일단 그 정도 보시고요. 네, 넘어갑시다. 넘어시고 아, 198페이지 보시면 당사자 능력이라고 나오죠. 당사자 능력. 198. 자 당사자 능력 얘기할게요. 자, 들보세요 자, 당사자 능력 또는 신청 적격이라고 하는데요. 자, 결론만 간단히 하면,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는 게세개 있고요. 부정되는 게네개 있습니다. 일단 외우고 시작합시다. 자,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는 게 자연인, 법인, 또 비법인 있어요. 법인이 아닌 거지.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 중에 교회나 종중이나 사찰이나 이런 게 있어요. 또 종중으로 합시다. 종중. 요즘은 또 이제 종교 얘기하면 또이얘 얘기 복잡해져가지고 종교 얘기 안 하고요. 종중. 종중아시죠 우리 집안, 네죠? 그렇죠? 우리 집안 집안 땅 있고 막 이런 집안 있잖아요. 그것도 안 되겠나? 네, 자, 종중, 종중, 네, 종중, 종중은 법인은 아닌 비법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등기할 수 없는 경우가 네 가지가 있는데요. 태아, 학교, 자, 민법상 조합, 조합, 자 그리고 읍, 면. 리동 이렇게 네개가 있습니다 외우실 거예요 쓰지 마시고 쓰지 마시고 뭘 써? 어디다 써? 왜 써? 어떻게 쓸 건데? 예. 쓰지 말고 그렇죠? 자, 책에 다 있어요 걱정 마요 세 번, 네번 써놨어 걱정 마시고 자 앞에 보세요 등기부의 이름이 올라가냐 못 올라가냐 그 얘기예요 자 올라가냐 못 올라가냐를 당사자 능력이 있다 없다 신청적격이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자연인이나 법인 자연인 법인 당연히 소유권자, 저당권자, 전세권자로 등기부에 쓸 수가 있죠 그죠? 근데 문제는 이제 비법인, 이게 문제예요. 앞에 보세요. 자, 자연인, 영유아 외국인 제한 능력자 다 되는 거예요. 자연인, 태아는 안 돼요, 태아는. 태아는 안 되는데. 태아는 애가 출생이 안 됐어요. 자연인이 아니야. 배속이 들었으니까. 그죠? 렇 출생 됐으면 영유아 자, 외국인, 능력이 좀 모질란 사람들 다 등기부에 올라올 수가 있다. 자, 법인도 다 돼. 공법인, 사법인, 영리, 비영리, 사단법인, 자연인 다 돼. 자, 이 중에 공법인이 국가나 지자체. 국가나 지자체도 법인으로 봐요. 법인이니까 당연히 등기할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지방자치단체는 보통 광역자치단체 시도 기초자치단체 시, 군, 구까지 봐요 읍면 이동은 안돼 읍면 이동은 자치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니 다시 우리 보통 시장님 뽑아요? 시장님 선거 안 해요? 하잖아 우리 자체적으로 시장님 뽑아서 쓰잖아요 그죠? 동장님 뽑아요? 동장님 뽑아 안 뽑아? 내가 그때 뽑은 게 누구였더라 뭐라고요? 뽑아 안 뽑아? 안 뽑아, 동작은왜 뽑아. 예. 자, 읍면리동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뽑아서 운영하는 게 아니야. 시장님은 뽑잖아요. 됐죠? 그래서 우리 지자체는 시도, 시군, 국까지고. 읍면리동 명의로는 등기할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래이 지자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읍면리동. 자, 중요한 거 이겁니다. 권리능력이 없어. 법인이 아니야. 권리능력 없는 사단제는 종중, 교회, 정당, 자연부락 등등등등 있어. 얘네들은 법인이 아닌데 등기할수 있다 없다? 있다. 그니까 러 시험에 나와요. 법인이 아닌데 등기할수 있다. 아주 특이한 경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종중인데, 예를 들어서, 자, 소유권 보존등기로 첫 등기가 들어왔는데, 김혜김씨 종중이 있고 대표자가 김철수요. 누구 거예요? 종중 거예요? 김철수 거예요? 종중 거예요? 종중 거. 그죠? 보통 소유자가 종중이면, 보통 종손 내밀어서 명의신탁을 보통 시키거든요. 등기부에 김철수 걸로 소유권을 해놓고, 김철수한테 어릴 때부터 이제 세뇌 교육을 하죠? 등기부상 니네 걸로 돼 있지만 사실은 니네 거다 종중 거다 종중 거다 그래서 명의신탁 약정이 들어가는 거야 아니, 괜히 얘기했다 어쨌든 그건 됐고 됐고 자 종중 써있고 김철수 도 써있으면 누구 거다 종중 거다 종중 소유자예요 이 사람은 그냥 대표자일 뿐이에요 그럼 종중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만약에 김철수 명의로만 해 놓으면요 김철수라는 사람이 자기 걸로 대외적으로 돼 있으니까 그냥 팔아버리면 그만이잖아 이렇게 돼 있으면요, 이렇게 돼 있으면 소유자가 종종이기 때문에 팔라 그러면 의무자로서 신청을 해야 돼. 요 의무자로서 등기의무자로서 신청을 할때 그때는 등기소에서 그러면 뭐너 혼자 오지 말고 총회 한번 해라. 총회, 총회에서 총회 결의서를 들고 와야 팔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자 할때 뭐가 필요하다? 사원총회 결의서가 필요하다. 권리자 할때 필요 없어요. 의무자 할때 필요한 거예요. 자 다시. 권리 능력이 없다. 법인이 아니다. 근데 등기 명의 될 수는 있다. 그 등기는 그 사단 재단 명의로 하는 것이지 대표자나 관리 명의로 될 수는 없어요. 사단 재단 명의고요. 대표자 관리는 쓰긴 써. 쓰긴 쓰지만 그 대표자 거가 아니에요. 종중 거란 말이에요. 대신에 판대. 팔면 뭐가 돼요? 등기 의무자로서. 신청한다면 뭐가 필요하다? 사원 총회 결의서가 있어줘야 된다. 만약에 권리자로서 신청할 때 필요하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요게 출제가 그렇게 많이 됐어요. 자, 그러면 교재 보세요. 자, 교재 198페이지. 자, 맨 밑에. 자, 적격 인정 된 경우가 1번이 뭐죠? 자연, 자연, 출생, 사망 다 돼. 출생부터 사망까지. 자, 옆에 199페이지. 법인이죠, 법인? 공법인, 사법인, 사단, 재단, 영리, 비영리 다 돼. 네, 특별법상 조합도 법인이니까 되는 거고요. 지자체 시도시금구도 되는 거예요. 자그 밑에 3번에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 별표. 자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 별표 치시고 거기 동그라미 니은에 보시면 종중 문중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 있는데 법인은 아닌 그 사단 재단에 속한 등기대에서는 자 밑줄 그 사단이나 재단을 권리자나 의무자를 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 사단 재단을 관리자나 의무자란다라고 하여 등기법은 법인 아닌 사단재단에 적격 인정 동그라미 인정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정 인정 등기된다. 다만 다만 자 신청은 누가 되시네요? 신청은 대표자나 관리인이 대리로 신청을 하는 거예요. 잡일은 하는 거지 잡일은. 근데 명의는 대표자 명의가 아니라 그 사단재단 명의. 이거를 대표자 명의로 한다 이렇게 내면 깜빡해요 거의 눈에 안 들어오게 돼 있어요. 대표자 명의가 아니에요. 사단 또는 재단 명의로 등기를 합니다. 그 밑에 심화 박스 보세요, 박스. 박스 보시면 규칙 48조 나와있죠? 그래서 종중 명의로 등기를 치려 그러면 필요한 서류도 있을 거잖아요. 나머지들은 문제 내기 좀 어렵고요. 3번 문제 내기 좋아요. 3번에 민법 제 276조 1항 결의, 이게 뭐예요? 사원총의 결의. 사원총의 결의 이사원청의 결의가 있음을 증명한 정보 이거는 권리절 때 의무절 때 의무절 때 의무절 때 권리절대로 바꿔서 출제를 엄청 했습니다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 권리자로 바꿔가지고 진짜 많이 출제합니다 이건 뻑합네 너무 많이 내 가지고 이제 좀다 준비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뭘낼 거냐 그걸까지 응용해서 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사원청의 결의를 제공하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사원적인 결의가 필요하다 이 소리잖아요 그러면 뒤집어 얘기하면 특별한 사정 있으면 안낼 수도 있다 이런 의미가 숨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우리 민법 시간에 이제 임의규정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임의규정이라는 게 법에는 써 있지만 우리들이 이거 하지 말자 그러면 안할 수도 있는 거죠 예, 우리가 하지 말자 그래도 꼭 해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규정상도 있으면 근데 법에는 써 있지만 우리가 합의하면 그냥 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자 이런 걸 뭐라 한다? 임의규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자면 총의 결의서 갖고 와라, 라고 법에 써 있긴 하지만, 우리 종중은 그런 거 없어도 된다, 라고 정관을 정해버린 거야. 애초에. 그럴 때는 안 내고도 그냥 처리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 원칙은 의무자면 총의 결의서가 필요하지만, 그죠? 딴 사정이 있을 때는 안낼 때도 있다.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임의규정 이렇게, 이미규정. 옆에다가, 3번 옆에다가 해서 임의규정이라고 써봐요. 임의규정 요 부분은 아직은 출제가 안 됐어요. 출제 가안 됐는데 의무자 권리자만 바꿔서 냈었는데 너무 식상하니까 이제 임의규정 얘기도 이제 슬슬 이제 꺼낼 거라고 이미 기출문제에서 신호가 한번 왔어요. 네, 그런 신호 는 저만 잡는거예요 예, 네, 저만 잡는 건데 신호 가 왔어. 그래서 조만간 이거 가지고 문제를 한번 낼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낼 건지 연습을 아주 시켜드릴 거예요. 그래서 곧에 가가지고 거기다 임의규정이라고 쓰는 거 보고 깜짝 놀라실 날이 올 거예요. 네. 그때 보자고요. 예, 우린 다 계획이 있어요. 1년치 계획이 다 있기 때문에. 예, 그때 가서 보자고요. 그 밑에 보시면 태아 있죠? 태아. 네, 태아. 태아는 태아 정지조건설이라서 안 됩니다. 태아. 애가 지금 뱃속에 들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출생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럼 등기할 수가 없어요. 다시 한 번. 자, 태아. 태아. 애가 뱃속에 들었다고. 얘가 뱃속에 들었는데요. 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애가 뱃속에 들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상속이 될까 안 될까? 자, 우리 민법에서는요, 태아한테 몇 가지 권리를 인정하는데, 그 중에 상속권도 인정한다 그래, 민법에서. 근데 요거를 등기를 할수 있냐는 또 다른 문제예요. 민법상 상속권이나 손해배상권을 태아한테 인정합니다. 모든 권리다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태아한테 몇 가지 권리 인정하는 규정이 민법에 명백하게 있습니다. 명백하게 있어요. 자, 이런 걸 이렇게 제대로 가르쳐 줄수 있는 사람 몇명 없어요, 사실. 네이브로 아, 이런 말을 해야 되니 참 그렇긴 한데, 아 진짜로 이게 민법과 이, 이 지금 등기법과 태아에게 법률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하는 게없어 그냥 그냥 태아 액수로 넘어간다고 잘 들어보라고 지금 예. 잘 때가 아니라고 지금 눈 뜨라고 지금 이제 좀 있으면 끝나요 자 태아가 뱃속에 들었으면 아직 자연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자연처럼 똑같은 권리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민법에 몇 가지 권리를 골라서 주는데 그중에 상속권 같은 게 있어요 상속권 손해배상권 뭐 유증 뭐 이렇게 몇개 있는데 만약상속권 있다고 라민법 분명히 써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얘 등기 되냐고 라 얘기했더니 등기는 좀 다르다. 등기는 두 가지 약설를 붙는데요. 하나 약설은 민법에 써 있으니까 등기해줘 라는 썰이 있어요. 이써 아, 있으면 써 있는 대로 해줘야지 라는 썰이 하나 있고요. 나머지 반대설은 잠깐만 있어봐. 잠깐 있어봐. 언제까지. 출생 되나 보자. 왜 잘못될 수 있지 않냐. 정지. 정지. 출생 되면 어, 그럼 줘. 이게 정지 조건. 정지 조건. 자, 출생되면 줄게 일단 정지 정지 조건 그렇죠? 네, 그러지 말고 당장 등기해줘 당장 당장 상속 등기해주고 나중에 잘못되면 없었던 걸로 해 잘못되면 없었던 걸로 해제 조건 잘못되면 없었던 걸로 그렇죠? 네, 그래서 판사님들은 정지 조건을 좋아해 이유가 있긴 한데 자, 그건 나중에 하고 판사님들은 정지 조건을 좋아해 정지 일단 정지 그러면 그렇죠? 일단 정지. 그럼 태아가 애가 배 속에 들었는데 정지 돼 있어 줘야 되는데 정지해놨어, 잠깐. 근데 형이 하나 있어. 형이 서른 살이야. 좀 이상하죠? 태아가 네. 있고 형이 있고 형제인데 엄마는 없다고 쳐요, 그냥 둘만 생각하자고. 1대 1이잖아 1대 1. 2분의 1씩 상속등기를 해가야 되는데 상속등기를 받을 태아는 정지돼 있어. 그럼 누가 받아가? 형이 100% 상속등기를 다 받아가.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렀는데 애가 출생이 됐어. 크게 울어, 작게 울어. 어떻게 알았지? 크게 울어. 크게 울면, 그죠? 형이 기분이 좋아져, 나빠져. 왜 나빠질까? 나빠져, 그죠? 형이 100% 상속등이 해갔죠? 그럼 이제 얘가 출생이 됐잖아. 조건 성취가 됐으니까. 그렇죠? 재산을 그렇죠? 다 줘, 일부 줘. 일부주는 뭘다 줘. 일부주지. 반반이니까. 그죠? 전부다, 일부다? 일부. 바로 잡는 거죠? 어, 원시적이 후발적이요. 자, 이걸 원시적으로 봐요. 원시적. 처음부터 줬었어야 될 거야. 처음부터 줬었어야 될 거야. 원시적으로 일부 불일치를 바로 잡는 거를 경정등기랍니다. 원시적 일부 불일치가 뭐라고요? 경정등기. 그래서 태아가 응애하고 울면 무슨 등기다? 경정등기. 자, 그럼 교재 자, 199페이지 맨 밑에. 자, 다섯 번째 줄에 다만 있어요. 다만에 뭐라고 했어요? 다만. 태아가 출생하죠 이제 자유 됐잖아요. 그럼 무슨 등기다? 경정등기. 경정등기로 자 등기를 바로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형제간에 반반씩 나눠준다라는 거죠 자 이게 됐죠? 네, 경정 근데 아직 출생이 안 됐어, 네, 뱃속이 있어 그럼 태하죠?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출생이 되면 얘기고 안된 상태에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민법상 조합은 안 돼요 민법상 조합은 안 돼요 네. 특별법상 조합은 돼요 특별법상 조합은 법인이야 법인이면 등기되고요. 민법상 조합은 법인이 아닌 거예요. 등기가 안 됩니다. 대신에, 자, 민법상 조합의 조합원들이 있어. 조합원은 자연인이에요. 조합원. 조합원들은 합유라는 형태로 등기할 수가 있어, 있어, 요 다시, 자, 요거를 시험 문제 낼 때는요. 특별법상 조합은요. 예를 들어서 농업협동조합은 법인이에요. 그러면 농업협동조합 재건축 조합, 재개발 조합, 뭐 조합 막 많잖아요. 걔네들은 대부분 특별법상 조합이기 때문에 법인이에요. 법인이면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민법상 조합 뭐냐? 문제를 못 내. 문제를 내면 어떻게 되냐? 민법상 조합 이렇게 돼 그냥. 다르긴 절대 안될 겁니다. 자, 민법상 조합 딱 다섯 글자가 떨어져요. 그럼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더 이상 구별법이 없어. 이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 알 필요도 없어. 민법상 조합은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거기다가 한 마디를 딱 던져요. 조합원. 조합원. 그럼 등기할 수가 있다. 조합원의 개별적인 성질이 중요하지 민법상 조합은 하나의 단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조합 계약을 맺은 사람들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단일체로서 등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민법상 조합은 안 되고요. 뭔가 특별법상 조합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냥 많다고 그러고 문제를 못 내요. 그러니까 민법상 조합만 냅니다. 그럼 등기할 수가 없고요. 자 사기를 치려면 조합원으로 낼 거예요. 조합원은 등기할 수가 있다. 있다. 자, 넘겨보시면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 자, 학교는 자학교 어, 건물과 운동장, 시설물을 얘기합니다. 학교는 시설물, 시설물. 근데그 학교 시설물을 누가 운영해요? 누가 운영해요? 학교 누가 운영해요? 뭐 이사장 그러지 말고. 그렇죠? 법인, 법인, 법인. 법인입니다. 그래서 학교. 로는 등기가 안 되고요. 학교 법인으로는 등기가 되는 겁니다. 학교와 학교 법인 달라요. 학교는 그냥 단순 시설물만을 얘기하고 학교 법인이 진짜 재산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 명의로 등기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4번 읍면이동 보이시죠? 읍면이동 읍면이동은 등기할 수가 없다 없다 없다 시도 시군구까지 된다 그랬죠 읍면이동은 안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된대 된대 되면 자 얘가 등기 권리자냐 의무자냐를 또 따져야 돼요 자 되는 애들은 등기 권리자냐 의무자냐 요걸 따져야 된다자 앞에 보세요 권리자 의무자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 매매랬대, 매매. 매매면 돈 주고 등기 가져오고 이런 거 있잖아요. 쌍무, 쌍모, 쌍무. 죠 매매. 그럼 얘가 매수인이고요. 얘는 매도인이에요. 자, 매도인, 매수인, 매매 계약. 자,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매매 계약의 소유권 이전 등기. 뭐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매수인은 등기 권리자의 의무자예요. 등기 권리자. 그래서 매도인은 등기 의무자. 그래서 이익 본 사람을 권리자라고 하거든요. 그럼 매수인이 이익 봐요? 매수인이 이익 봐요? 손해봐요? 이익여 손해 매수인. 이익 봐요? 시세가, 시세가 10억인데 20억에 샀대. 10억인데 20억에 샀대. 이익 봐, 손해 봐. 손해 봐? 그럼권리자요 의무자요. 그래도 권리자요 이상한데? 네. 다시, 다시. 여기서 여러분 이익 보냐, 손해 보냐를 잘못 생각하면 돈 가지고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등기법에서는 절대 돈 얘기 안 합니다. 돈 얘기 나오면 사기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얼마가 왔는지 모르겠고, 등기가 오는 방향만 보는 거예요 등기가 오는 방향만 보면 권리를 취득하게 되죠 돈이 얼마 갔지 중요하지 않고 권리가 오니까 얘가 권리자라 보는 거예요 얘는 돈을 얼마 받은 상관은 안 하고 등기가 없어졌잖아 넘겨줬으니까 그러니까 뭐가 돼요? 의무자예요그 방향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돈 갖고 생각하면 이익 부리기 자꾸 헷갈린단 말이에요 돈 얘기하지 마시고 등기 가는 방향만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건조하게 드라이하게 보셔야 돼 그래서 거꾸로 갑니다 거꾸로 돈 돌려주기로 했어. 돌려주면 어떻게 해 등기도 돌려줘야죠. 말수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돈돌려주면서 환매하거나. 환매하기로 아주 특이하게 약속을 했대. 이 환매 특약을 약속된 거를 등기부에 올리고 싶대. 그럼 누가 급한 거요 환매 특약 등기하면 누가 더 이익되는 거예요? 해이가. 예, 이가 다시 돌아올 거를 등기부에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거지. 그러면 이 사람이 거꾸로 권리자가 되고 이 사람은 의무자입니다. 그래서 매수인이라고 무조건 권리자가 되는 게 아니라 무슨 등기야라고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소유권 이전에서는 권리자, 환매에서는 의무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무슨 등기인지에 따라서 권리자, 무자가 바뀔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좀만 더, 좀만 더. 자, 얘가 전세인데, 전세. 전세.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줬어. 음, 전세금에 5억 줘서 5억. 전세권자. 얘는 전세권 설정자. 얘는 전세권자. 그죠? 그럼 전세 등기 하자 그랬지. 그때 전세 새로 잡는 거를 전세권 설정 등기를. 전세 설정 등기를 요, 요집 등기부. 자, 갑구를 여니까 A가 소유자로 되어 있고요. 을구를 여니까 자, B가 전세권자로 들어옵니다. 자, 전세권에 꼭 쓰는 게두 가지 있어요. 전세금과 범위. 전세금과 범위. 자, 전세금은 5억이고 범위는 건물 전부다. 이렇게 들어와요. 자, 일부만 빌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방만 빌린다면 음, 음, 그때는 전세 범위가 일부다.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전부나 일부. 일부일 때는 그림을 또 그려내야 돼. 요만큼 하고. 그래서 전세는 부동산 전부나 일부를 빌릴 수가 있는 거예요. 다 빌리겠죠. 보통. 다 빌리면 전부다. 이렇게 들어가요. 됐죠? 자 그러면 등기부에 5억짜리 전세가 보장돼서 들어왔잖아요. 이 설정 등기가 되면 이익 봐요 손해봐요. 자 돈을 얼마 줬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랬죠? 그 등기부에 올라옴으로써 확실하게 전세권이 보장이 되고 취득이 됐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전세 설정 등기에 권리자가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익의 손해예요. 네? 어, 돈 많이 받았는데 그런 생각하면 안 돼. 이 사람은 이 부동산을 내가 써야뭐 써요. 뭐 써요? 이제 못쓰게 됐지. 내 집주인이라도 내가 못쓰게 못 됐잖아. 권한이 그만큼 축소됐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등기 의무다. 됐죠? 자, 전세로 돈 받고 빌려쓰으면그집 쓰면 안 돼. 이런 교육을 꼭 해야 돼, 지금. 예. 돈 받고 빌려쓰으니까 내가 내집 쓰면 안 되고. 그죠? 그렇죠? 빌려줬잖아요. 예. 엊그제가 뉴스에 그런 거 나왔는데. 예. 집주인이 임대 전세 주고 나서 그 집에 막 들어가가지고 막 사용하고 그랬다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미국같이 있으면 총 맞아 남의 집이 들어간 거 이게 아무리 내 집이라도 이해 안 되는 사람 몇명 있다 지금? 에이. 돈 받고 집을 빌려줬으니까 그만큼 사용을 못하게 됐잖아요 그만큼 뭐가 돼? 의무자인 거야 근데 난 중에 5억을 돌려줬대자 5억을 돌려줬대요 그러면 전세등기 어떻게? 말소하지 그러면 이 사람은 이익의 손해예요 말소래 말소 말소면 설정자는 이익의 손해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큰일 났대 지금 다음 전세 있녜 다음 전세가 없대 그럼 어떻게 해. 생돈 5억을 어디서 마련하니 손해 아니네 그런 거 따지면 안 된다고 돈 따지면 안 된다고 이 사람은 사용 못하다가 사용할 수 있게 됐고 또딴 사람한테 또 전세를 더 비싸게 줄수 있게 됐고 그럼 자기 권리가 늘어났잖아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권리자는 거지 그럼 얘는 권리가 없어졌으니까 의무자인 거지. 그래서 전세권자는 설정에서는 권리자, 그래서 말소에서는 의무자, 이렇게 된다고요. 여기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전세권자라고 무조건 권리자다 그러면 안 된다고. 무슨 등기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잘 보세요. 말소는 나중에 하고요. 말소는 나중에 하고. 설정을 해놨어, 지금. 전세 잡았죠? 돈 주고, 5억 주고, 전세 등기 해놨어, 지금. 이 전세권은요, 그냥 단순 세든 사람이 아니라, 독립 독립된 권리자예요. 독립된 권리자니까 전세권 5억짜리 자기 재산을 5억짜리 전세를 전전세를 할수 있고 전세를 이전할 수도 있고 이걸 담보로 저당을 잡힐 수도 있어요. 됐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C라는 사람이요. 자, 이 사람한테 3억을 꿔주면서 담보 잡자 그러니까 얘는 토지도 없고 건물도 없고 전세금만 있어. 5억짜리. 그 전세금이 심지어 등기된 전세권이야. 그죠? 그럼 요 5억짜리 전세를 담보로 저당을 잡을 수가 있어요. 이 저당권은 요 1번 전세를 잡았기 때문에 1-1 하고 들어옵니다. 1-1 하고 들어와서 1번 전세권을 목적으로 해서 C가 저당을 잡았다. 이 저당권에 꼭 쓰는 건 채권액과 채무자를 꼭 씁니다. 자, 채권액은 3억이고, 채무자는 B다. 자, 채권액은 3억이고, 채무자는 B다. 이 저당권의 당사자는 C하고, 자, 누구예요? 예지 얘가 등기 의무자로서 저당을 잡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전세권 목적 저당권은 그 전세권 밑에 부기등기로 달려가지고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당권은 토지 소유권 또 건물 소유권을 담보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전세권 같은 경우도 저당으로 잡히고 들어올 수가 있다. 그 중이에요. 그때 형태는 반드시 이렇게. 부기 등기로 붙이는 겁니다. 자, 요거랑 비슷한 거더 더 할게요. 자, 보세요. 몇분이 지금 정신 잃고 있어. 자, 좀만 더 해요. 좀, 좀만. 집중이 중요하니까. 집중력, 집중해서 잘 따라오고 문제를 풀고 이 집중력이 되게 오래 가야 돼요. 거의 비슷해요. 자, A라는 사람이 자, 5억을 빌렸어. 빌렸어. 그럼 뭘 저당을 잡아. 그럼 이 저당권 이 사람 소유권을 잡는 거죠. 소유권. 그러면 이제 얼굴을 열면, 얼굴을 열면, 1번 B가 저당권자인데, 자, 저당권에는 채권액과 채무자를 써야 돼. 저당권. 채권액은 5억이고, 채무자는 A다. 여기 들어왔어요. 근데 얘가 또 돈이 필요한 거야. 아직 만기 안 돼서 돈 달라는 소리를 못 하고. 그래서, 딴데 가서 3억을 또 껐네? 껐어요. 3억 껐어요. 그럼 또 담보를 잡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 위에는 전세도 없고, 뭐가 있어요? 5억짜리 채권이 있어. 이 5억짜리 채권이라는 권리를 담보를 잡고, 담보를 잡고 돈을 꿀 수가 있는 거야. 다시. 자, 사람을 잡, 사람을 잡으면? 사람을 잡으면? 인질. 사람 잡으면? 인질. 인질. 시계를 잡고 돈 꺼주면? 전당포? 자, 시계 잡고 돈 꺼주는 거, 전당포. 그거를 동산지. 동산지. 자, 5억짜리 채권이라는 권리를 잡고 돈을 꺼주면? 권리질. 됐어요? 자, 사람을 잡으면? 인질. 시계 잡으면? 에? 시계포? 그러면 안 돼. 자, 동산질, 동산질, 뭐, 전당포, 시계포 다 놨어, 지금. 그 다음에 권리를 잡으면? 권리질. 여기다 1실 치고요. 1번 저당권에 대해서 C가 뭘 잡는다? 권리질권을 잡는다. 권리질권. 권리질권도 담보 잡는 거기 때문에 채권액과 채무자를 써줘야 돼. 채권액은 3억이고 채무자는 B다. 이렇게 들어온다고. 권리질권도 이렇게 부기등기로 저당권에 붙여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권리질권 당사자는요. C하고 누구예요? B. 이해가 되지. 저당권자가 권리질권의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그죠? 아시겠죠? 지금 의무자 찾기 하고 있어요. 의무자 찾기. 무슨 등기냐 보고 누가 의무자인지 찾아야 돼. 자, 그럼 다시 우리 교재 보세요. 교재. 자, 201페이지 보시면 2 0 1 자, 교재 201페이지 보시면요. 201. 찾았어요? 201. 자, 교재 201페이지에 보시면 절차법상 권리자와 의무자가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권리 지권 찾았어요? 권리 지권. 권리 지권에 등기 권리자는 권리 지권자고 등기 의무자는 저당권자가 있지. 저당권자. 그죠? 거기에 그 전세권자 있어요? 전세권자. 자, 전세권자는 권리자에서 의무자 있어요. 자, 설정 등기에서는 권리자 있고 말소 등기에서는 의무자 잖아요 그래서 무슨 등기냐에 따라 달라진다니까 거기에 매수인 있어 매수인? 매수인 자, 매수인이 권리자 쪽에서 있 의무자 쪽에 있어요 둘다 있지 소유권 이전에서는 매수인이 권리자 쪽에 있고요 환매 특약 등기에서는 매수인이 의무자 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냐를 보고 자, 무슨 등기냐까지 확인해야 이 사람이 권리자인지 의무자인지 판단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어요. 예. 네. 그래서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게 원칙인데 권리자와 의무자죠. 그죠 근데 상대방이 이 등기 안 해줘. 어떻게 하죠? 상대방이 이 등기 안 해줘. 어떻게요? 해 법원 가서 어떻게? 해? 뭐라고? 사정에 법원 가서 어떻게? 해? 판결을 받아요. 판결, 판결, 판결, 판결. 그 판결문에 판사님이요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라고 써줘요.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그럼 무슨 판결이다? 이행 판결이라그래그 이행 판결을 받으면 내가 어떻게 해? 단독으로 등기소 가서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동신청을 단독신청으로 바꿔주는 판결을 이행 판결이다. 이해되시죠? 그럼 한장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203페이지 메뉴에자 203페이지 메뉴에 뭐가 있어요? 판결. 에 의한 등기 없써져 있죠? 2 0 3페이지메에 판결에 의한 등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독으로 바뀌어요 그럼 누가 혼자 가요? 이긴 사람, 진 사람? 이긴 사람 자, 승소한 권리자 또는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등기법이 요 작년에 이렇게 개정한번 됐어요 여기 보시면 승소한 등기 권리자 승소한 등기 의무자는 자, 그 판결을 받아서 판결을 받아서 단독 신청을 합니다. 그죠? 자, 판결, 판결, 판결. 자, 판결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자, 앞에 보세요. 지금 얘기한 이행 판결,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형, 형, 형, 형. 형성 판결. 자, 확, 확, 확, 확, 확, 확, 확, 확, 확, 인 판결이 있어요. 확인 판결. 이세 가지 판결은 전부 다 확정됩니다. 확정, 확정. 확정 판결은 종류가 아니에요. 종류는 요세 가지가 종류고, 셋다 확정돼야 써먹어요. 그래서 이행 판결이 확정돼야 단독 신청을 할수 있어요. 자, 이행 판결이 확정됐다. 예를 들어서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더 이상 뒤집지 못할 상황이 됐다. 끝났다, 이제. 그럼 뭐예요? 확정됐어. 그 판결문에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써 있어. 그럼 그걸 이긴 사람이 들고 가서 단독 신청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럼 진 사람은 할수 있다, 없다? 없다. 자, 단독 신청은 무슨 판결이다? 이행 판결이다. 자, 뒤집어 얘기하면, 형성이나 확인 판결은 단독 신청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왔죠? 예, 근데 이제 예외 얘기 하려고 그래요. 예, 공유하는 토지가 있어요. A랑 B랑. 너 2분질, 나 2분질. 여긴 선이 안그어져 있어. 전체 토지의 반반식을 소유권으로 나눠 갖고 있는 것이죠. 자, 둘이 싸웠어. 그래서, 야, 거. 내가 지고 이렇게 나눴어. 네꺼 거, 내꺼 거 끝내. 공유물을 어떻게? 해? 분할한 거지. 공유물 분할 자 협의가 잘 되면 좋겠는데 안 되면 판결 받겠죠 자 공유물 분할 판결은 자성질로 종류로 따지면 형성 판결이다 자 형성 판결은 등기 없이도 형성 판결은 등기 없이도 음 그러지 말고 자 형성 판결은 등기 없이도 물건 변동이어 물건 변동 언제 형성 판결 확정시 형성 판결 확정시 등기 없이도 물건 변동 등기까지 하모 처분할 수 있다. 그죠? 좋지 뭐. 그러지 말고. 자, 등기까지 하면 처분할 수 있다. 그거 어디서 배웠죠 아까 그러지 말고. 자, 민법 187조의 법률 규정. 네,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은 등기 없이도 물건을 취득한다. 그때 나오는 판결은 형성 판결이에요. 그러니까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이니까 등기 없이도 물건 분할이 그죠 근데 얘네들은 특이하게 각자 자기 거잖아요. 이건 이기구지구 따질 거 없이 너는 네가 너는 네가 각자해 단독 신청. 다시 여기 봅니다. 자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을자 권리자든 의무자는 이건 이기구지구 얘기를 할 필요 없어. 서로 나눠서 가졌으니까. 누구든지 각자 자기 거 단독 신청할 수가 있다. 이게 되셨죠? 네, 요거예요요게 지금 203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203페이지 맨 위에, 의, 의 보이잖아요, 의, 의. 자, 거기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가시면, 부동산 등기법은 등기 절차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 그죠? 이때 등기는 누가 신청해요? 승소한. 권리자 또는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고, 공유물 분할 판결. 자, 이때에는 권리자 또는 의무자가 단독 신청한다. 이해되셨죠? 예. 그 밑에 내려가면, 자, 판결의 종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의 판결은 무슨 판결이에요? 확정된 이행 판결. 확정이 돼야 돼. 확정 안 되면 안 돼요. 확정된 이행 판결 의미하고 확인 판결과 형성 판결은 해당되지 않는다. 근데 예외가 하나 있다. 그 예외가 뭐예요? 공유물 분할 판결. 얘는 종류로 따지면 형성 판결인데 근데 얘는 어차피 분할된 거니까 각자 그냥 해주자 라고 해서 형성이지만 단독 신청이 된다. 라고 예외를 하나 던져준 겁니다. 원칙적으로 형성 판결이나 확인 판결은 단독 신청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단독 신청은 뭐만 된다? 이행 판결. 근데 예외가 하나 있다. 그보다 공유물 분할 판결. 얘는 단독으로 해줘야 했다. 여기까지 왔어요. 예. 그 다음에 이행 판결도 확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임시로 가집행이다라든가 뭐 이런 건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3번 확정 판결 또는 준하는 집행 권할이 되어있죠? 확정 판결 예외한다. 있죠. 확정되지 않고 가집행, 임시집행이다.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죠요 등기가. 또,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밑에 이번에, 니은에, 화해 조서, 인낙 조서, 화해 권고 결정, 민사 조정 조서 등등등 막 많잖아요. 걔들은 안 외워도 돼요. 안외 되고, 뭔가 조서 많다. 그러면 돼. 뭔가 많다. 근데 외워야 될게 하나 있는데, 그 밑에, 공정증서. 공정증서, 보이세요? 공정증서. 요건 안 된다. 요거는 아무리 뭐 그렇듯하게 등기 단독으로 된다라고 아무리 서류에 써 있어도 안 돼. 이거는 판결한 급이 달라. 공정증서로는 단독 신청할 수가 없어요. 됐죠? 자 나머지는 뭐 각종 조서가 나오는데 걔네들은 시험에 그냥 막 나올 거예요. 근데 뭐 화해조서, 조정조서 뭐막 나오다가 갑자기 공정증서가 딱 보인 순간이 틀린 질문이야. 근데 뭐가 첫번 이게 막 나와 있는데 공정증서가 없어? 그럼 맞는 질문이야. 아시겠죠? 그걸로 구별하는 거예요. 딴 거는 뭐 구별할 게 없어요. 예, 공정증서. 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화해조서, 인낙조서, 얘네들은요, 어, 확정 판결과 동일하다는 게 판사님이 껴있어, 거기. 판사님 껴가지고 어떻게 해줘. 근데 공정증서는 판사님한테 안 가고, 동네 공증인 사무실 있잖아요. 거기서 그냥 대충 쓰는 거예요. 그 급이 달라. 그니까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나머지 조서들은 너무 많기 때문에 못 외우고, 공정증서 안 된다. 요거 하나. 그 다음 맨 밑에 보시면 폐소 보이시죠? 맨 밑에 폐소환 자는 할수 있다? 없다? 없다. 졌으면 안 된다. 그냥 넘겨보세요. 자, 204페이지. 자, 204페이지 심화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204페이지 심화박스 있는데 그 중에 2번에 뭐라도 세어요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시 첨부정보. 제가 지금 3개 써놨죠? 네, 그중에 동그라미 2번만 좀 보세요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 밑줄 등기필정보 밑줄 자, 204페이지 가운데 등기필정보 자, 우리 등기필정보는 자, 판결을 받아서 낼 때는요 등기소에 갖다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요 판결을 받았을 때는 등기필정보 안내도 그냥 처리해줍니다 근데 승소한 등기의무자라는 말이 나오면 그때는 갖다 내야 돼요 판결을 받으면 등기필 정보를 낼 때도 있고, 안낼 때도 있고,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걸 구분합시다. 자, 앞에 보세요. 자, 그 구분할게요. 앞에 보세요. 네, 판결, 이행 판결을 받았어요. 자, 당사자가 있는데요. 자, 등기소에 가는 거죠. 자, 등기소에 가는 거죠. 근데 위에 법원이 있단 말이에요. 자, 법원이 있단 말이에요. So, 만약에 만약에 자, 이쪽에서 이쪽에서 얘가 안 해주니까 자, 법원에 가서 승소판결을 받았어요. 그럼 승소한 등기 의무자죠. 얘 혼자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근데 등기필정보는 누가 들고 있죠? 아, 왜 의무자래? 권리자인데. 자, 승소한 권리자죠. 그럼 의무자는 뭘 갖고 있어요? 등기필정보. 그럼 얘 혼자 갈때 얘네 장롱 뒤져 보지죠? 못 뒤져요. 그럼 이때는 얘는 등기필정보를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얘네 집에 있으니까 못 갖고 가는 거지. 그래서, 판결을 받아서 등기 단독 신청할 때 등기 필정보 낼 필요가 없다, 이거요. 예 여기 보세요. 여기서 얘가 안 해준대. 얘가 안 해주면 얘가 소송해서 승소를 받아요. 그럼 얘가 뭐가 되냐? 승소한 등기 의무자 되지. 그죠? 얘는 등기서 안 왔잖아요. 판결문 들고 나 혼자 단독 신청할 수가 있어. 자, 얘네 집에 등기 필정보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럼 내거안 내까? 내야지. 지네 집에 있으니까 갖고 와야 돼. 자, 얘는 지네 집에 없으니까 못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건 안 내도 되고, 요거는 내야 되고, 이렇게 돼요. 자, 판결을 받으면, 판결을 받으면, 자, 등기필 정보를 낸다, 안 낸다? 네? 낼 때도 있고, 안낼 때도 있어요. 근데, 자, 누가 이겼냐를 봐야 되잖아요. 승소한 의무자가 이겼냐, 승소한 권리자냐, 이거 봐야 되는데, 시험 문제에서 누가 이겼는지 안 가르쳐 줘. 요안 가르쳐 주고 그냥 판결받았다 그래. 그럼 이거예요. 안 가르쳐 주면 이거예요. 예, 권리자가 이긴 거예요. 그러면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가야 돼. 자, 요거를 일단은요, 반드시 승소한 등기 의무자라고 써주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책을 보세요. 책을 보세요. 등기 원인이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라고 써있죠. 그건 누가 이겼는지 안 써있잖아. 그러면 등기 필정보는 제공할 필요 있다, 없다. 없, 으나 써있잖아, 없으나. 네, 판결이라 하더라도 뭐가 있어요? 승소한 등기 의무자 단독 신청. 요 때는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자 다음 옆에 페이지에 보시면 자, 상속이 있고요. 또 넘겨보시면 소유권 보존 등기 또 수용 명의 표시 변경 또그번 말소 등기를 자 사망한 경우 소재 불명한 경우 혼동 쭉 나와 있죠. 9번까지 그쭉 나와 있는 것들이 다 단독 신청이에요. 다 단독 신청.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들이 쭉 나와 있는데 그중에 상속. 하고요. 가등기 가등기 말소. 얘네들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상속하고 가등기 가등기 말소. 단독. 단독. 단독 신청. 상속 얘기만 잠깐 설명하고 이제 오늘 끝낼게요. 상속 얘기만 조금만. 자 상속이 된다는 건 어, 아버지가 아들한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냥 돌아가신 거야.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바로 아들거가 되잖아요. 등기 없이도 등기 없이도 물건문도. 등기까지 하모. 처분할 수 있다. 그때 등기를 아들이 혼자 하겠어요? 아버지랑 같이 가겠어요? 이게 아버지랑 같이 가면 공포용화야. 돌아가신 상태에서 아들이 혼자 가니까 공동의 단독이요. 단독이지. 이때 등기 원인은 상속이요 상속을 원인으로 단독 신청합니다. 제가 상속 그러면 여러분은 단독 신청. 그렇죠? 상속은 단독이에요. 상속, 단독. 어려운 거 없죠. 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즉시 물건은 변동되고 단독 신청으로 상속 등기를 해야 뭐할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 요거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데 재산 많은데, 아들이 셋이야. 재산 많으신데 돌아가셨어. 아무 소리 안 하고. 제일 좋은 건 돌아가실 때 유언장을 써놓고 하셔야 되는데, 유언장 안 써도 그냥 가신 거야. 근데 아들이 셋이야. 형제 간에 의리가 있어 없어. 뭐라고요 참고로 아들 셋다 결혼했어. 의리가 있어, 없어? 네. 확실하게 없어요, 그러면? 예, 네. 네, 자. 자, 사은 판단 되시죠, 지금? 예, 네. 아버지는 재산이 많고, 삼형제는 결혼했고, 돌아가셨어. 제일 분란이 없이 해결되려면 아버지 스스로 유언장에다가 딱 정리해놓고 하셔야죠. 제일 좋아. 근데 그게 이제 안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쌈나, 쌈나, 그죠? 쌈난다라고 법에 쓰면 안 되지. 그래서 <웃음> 법에다가, 네, 법에다가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얘기해요.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해됐어요? 그 상속 재산을 이렇게 이렇게 분할하자. 형제 간에 모여서 협의를 한다고. 협의가 잘 되면 그 협의를 가지고 그냥 등기 딱 치고 끝나요. 그럼 깔끔하지. 협의가 안 돼.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법대로 그러겠지. 그 법에서는 이미 규정이지만 어, 아들 간에는 1대1대1이야. 그죠? 아들 딸 구별 않고 1대1대1이야. 배우자면 1.5. 상속 지분이 원래 그렇게 돼 있어 법적 지분이. 배우장 없다 치고 아들만 삼형제면 3분의 1씩이잖아요 3분의 1씩 셋이 그 가서 법정 상속분에 의거해서 3분의 1씩 상속등기딱 치면 돼근데 바쁘대 혼자 가는 거지 막내가 혼자 가서 나 3분의 1만 상속등기 해줄 거 아닐까 안 해줘요 의리 없다고 혼자 가더라도 우리 형제들 거다 있는데 다 3분의 1씩 됐으니까 전체적으로 세 사람 거를 한꺼번에 해주세요 그러면 해줘 내 것만 딸랑 3분의 1요 그러면 안 해줘 자, 요거 지금 엄청 나옵니다, 이거. 자, 요거를 그 밑에, 205페이지 밑에 써놨어요, 제가. 심합심합박스 심화 있어요? 심화박스에 상속인의 2번 보세요. 자, 상속인이 수인. 찾았어요?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상속인이 다 같이 가. 전원으로 동시에 신청하거나, 일부가 전원명의로. 이거 돼요. 일부가 전원명의로. 나 혼자 가서 형들 것까지 한꺼번에 처리합시다. 이거 해줘. 혼자 가서 전원명의로 상속등가 수가 있어. 자, 그러나 별표. 그러나. 그러나 이게 당. 니다 그러나. 공동 상속인 중 일부가 일부 상속 등기하겠다. 또 자기 상속분만 상속 등기하겠다. 요건안 되는 거예요. 상속은 의리가 있어야지 어떻게 지꺼만 딸랑 하려 그러냐. 안해 준다, 이게. 요까 이해됐죠? 예. 네. 근데 이제 우리 막내가 가 가지고 우리 협의는 없고 법정 상속대로 갈 겁니다. 막내 혼자 가서 뻥친 거야. 그래 가지고 큰형, 둘째 형나에서 3분의 1씩 상속 등기를 처리했어. 그 1인이 전원 명의로. 상속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방금 배웠죠? 1인이 전원 명의로. 상속 등기할 수가 있어. 3분의 1씩 딱딱딱 등기가 상속이 끝났어. 그러면 큰형 기분이 어때요? 큰 형수 기분어떨까 1대1대로 끝내버렸대. 그럼 큰 형수 기분이 어때요? 알고 보니까 저 10여 년간 큰 형수가 아버님을 모셨대. 뭔 손지 아시겠죠? 예. 네. 상황 판단 대세 지금 네. 1대1대1이 말이 되냐 이게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그럼 상속 재산 분할 협의를 이미 상속 등이 끝났는데 할수 있다 없다 재산 분할 협의 이제서야 자 상속 재산 분할 협의를 상속 등기 이후에 할수 있다 없다? 할수 있어요 이미 상속 등기가 끝난 이후에도 재산 분할 협의를 다시 할 수가 있어 됐어요? 자 상속 재산 분할 협의는 자 상속 등기 전에 한다 후에 한다? 언제든지 합니다. 상속 등기 전에도 할수 있고 후에도 할수 있어요. 그데 문제는 상속 등기 전에 했으면 그거대로 처리하면 끝났는데 이미 1대 1대 1로 끝난 상태에서 형이 삐졌으니까 어떻게 해? 형한테 몰아주기로 하기로 했어 나중에 이제. 했어. 그러면 동생은 의무자가 되고 형은 권리자가 됩니다 그래서 권리자무자 공동으로 바뀌어 이제. 원래 상속은 단독이잖아요. 이 공동으로 바뀌어. 그죠그 다음에 새로 등기하는 거요? 있는 거오 치는 거요? 새로 하는 거요? 있는 거 고치는 거요? 있는 거 고치는 거야, 이게. 원시적이 후발적이요? 뭐라고요? 전부 잘못된 거, 일부 잡못된 거요? 일부. 원시적이 후발적이에요. 자, 요거는 원시적입니다 처음부터 그랬었어야 될 걸로 취급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 변경 등기로 할까? 경정 등기로 할까? 자, 경정 등기로 합니다. 자, 쓰지 말고, 어, 못다 써. 뭐라고 쓸 건데, 그죠? 예. 자, 다시, 자, 넘기시면 써놨어, 제가. 자, 206페이지 맨 위에. 206페이지 맨 위에 보세요. 이 책이 얼마 좋은 책인데. 자, 자 206페이지 맨 위에, 맨 위에, 맨 위에, 맨 위에. 박스 있어요? 그 언제든지 눈에 샥 들어오지 않아요? 맨위 언제든지 없어, 언제든지? 언제든지. 자, 언제든지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가 있다. 됐죠? 네, 그래서 이 상속재산 분할은 아버지 돌아가신 시점으로 소급하는 거예요. 그 당시 그랬던 걸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 밑에 2번 보세요. 법정 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전에, 밑줄, 전에. 전에 협의분할을 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그냥 처리하고 마는 거예요. 형제들 간에 착 내려오고 끝나는 거지. 단독 신청이야. 근데 법정 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 한 후에, 후에, 후에, 후에. 등기 후에. 등기 후에 협의했다. 이럴 수 있죠. 등기 후에 협의했을 때는 무슨 등기요? 소유권 경정등기. 이때 경정등기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동생 형 해가지고 공동으로 처리해줘야 돼. 이건 공동신청이다. 됐죠? 그래서 상속 재산 분할 협의는 상속 등기 후에도 협의할 수 있다. 그때는 고치는 거니까 경정 등기다. 여기까지 왔어요. 예. 그 밑에 뭐 보존등기, 수용범위다 뭐 단독이에요, 단독. 그 다음에 7번에 보시면 206페이지 7번에 규약상 공용 부분 오늘 배웠죠? 그리고 취득자가 단독으로 보존등기 한다. 아까 배웠단 말이에요. 여기 또 나온 거고요. 자, 왼 밑에 8번은 별표 치세요. 8번 별표. 가등기나 가등기 말소. 이것도 아까 제가 유튜브 채널 소개시켜드린 거기다가 정리해서 해놨는데 자, 이거는 뒤에도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게 워낙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앞에도 또 써놨어요. 여기다. 그래서 가등기는 가등기 권자가 단독으로 가등기 신청할 수가 있어요. 가등기 단독 신청. 그러려면 의무자 승낙이 있거나 법원의 가처분 명령을 받아야 돼그 다음에 가등기를 걸어놓고 본등기를 하면 좋은데 본등기를 못하게 됐대 그 가등기를 포기하고 나갈 수 있죠. 이 가등기 말소도 단독으로 할수 있어요. 가등기 말소 누가 해요? 가등기 명의. 자, 가등기 명의인이 승낙서를 써 주면 가등기 의무자나 또 이해 관계인도 가등기를 단독 말소할 수가 있다라고. 지금 207페이지 메뉴 있죠? 메뉴에 가등기 말소를 단독으로 할수 있는 사람 세 사람 있어요. 가등기 명의인, 가등기 의무자, 이해 관계 이렇게 세 사람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말소 등기도 단독으로 한 경우가 많은데, 그 중에 제가 세 가지를 소개를 해놨습니다. 자, 둘이 있는데 하나가 죽었어. 그럼 나머지 한 사람이 단독 말소 해야지. 사망했으니까. 둘이 있는데 하나가 없어졌어. 소재불명. 그럼 나머지 한 사람이 단독 말소 해야지. 그죠? 둘이 있었는데 이게 합쳐졌어. 혼동. 둘이 합쳐졌어. 혼동. 자, 저당권자가 그 집을 샀어. 그럼 저당은 끝났잖아요. 의미 없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 혼동으로 말소하는 거야. 그 그렇죠? 혼동됐어요. 그러면 직권말소신청말소 혼동, 혼동. 나밖에 없어. 나 혼자야. 직권말소신청말소신청말요 공동신청, 단독신청? 단독신청. 자, 설마 거기다 단독신청 쓰는 거 아니겠죠, 지금? 지금 다 거기 단독이야, 거기. 거기, 거기 앞에서부터 판결서부 여기까지 다 단독이야, 단독. 자, 혼동은 직권말소 아니라 단독, 신청말소 혼동, 혼동. 자, 그, 혼동 옆에다가 직권X라고 써요. 알겠어? 네, 혼동에다가 직권X 써요. 혼동은 단독 신청해요직권에 아니에요. 직권 X. 직권 X. 다음번에 제가 모의고사 낼때낼 낼 거예요. 혼동은 직권 말소 이렇게 낼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싸 맞지? 그러다가 틀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207페이지 보면서 어, 누가 누가 직권 X라고 써놨는데 럼 깜짝 놀랄 거예요. 자, 우리 다 스토리가 있어 지금. 자, 혼동은 나밖에 없으니까 내가 가서 신청해야 돼. 말소 신청, 단독 신청. 자, 넘기시면 상속인 얘기가 나오는데 요 얘기는 우리 이제.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요. 자,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 있잖아요. 프린트. 자, 프린트 이번 주 확인학습 있습니다. 자, 20번은 오늘 못했어요. 못했고. 19번까지 봤으니까 지금 제가 딱 2분 드릴게요. 2분 드릴 테니까 지금 지금 10번부터 19번까지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자, 앞 보시고요. 자, 이제 19번부터 거꾸로 올라갈게요. 자, 앞 보시면 19번 가등기에 관해서 이해관계인자 있잖아요. 이해관계인자 여기 네모 치시고요. 여기다 또는 쓰세요. 또는 또는 또는 누구 쓸까? 가등기 의무자 쓰세요. 가등기 의무자. 이해관계인자나 또는 가등기 의무자. 가등기 의무자. 가등기 의무자가 자, 명인이 오케이 했잖아요 승낙을 받으면 단독으로 가등기를 말소 신청할 수가 있다 맞는 말이죠 얘들 외워야 돼 이거는 가등기 단독 말소 그러면요 어, 가등기 명인 또 가등기 의무자 또 이해관계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세 사람이 가등기를 단독 말소할 수 있다서 그래 맞는 말이죠 19번 자 18번 20번 다음 주에 할게요 네, 18번 보시면 상속 등기는 자, 등기 원인이 매매일까 상속일까 상속, 상속으로 원인을 쓰고요. 아버지, 피상속인으로부터 아들, 상속인한테 직접 등기가 넘어오는 요 단독신청이죠. 단독신청. 매매가 틀린 겁니다. 상속이 상속. 그다음에 17번 보시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나 화해 조서 등등등. 자, 거기에 이행을 하라 라고 써 있대요. 그럼 할수 있다 없다? 있다. 안 되는 게 하나 있었죠? 안 되는 거. 공정증서 나오면 안 돼요. 공정증서는 안 되고, 각종 뭐 화해 조서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만 외우면 돼요? 공정증서 들어가면 안 된다. 그거, 그거만 외우세요. 이건 맞는 말입니다, 17번. 자, 16번. 판결에 야한 등기는 승소한 거리자 또는 의무자 만으로, 만으로가 단독 신청이죠. 자, 이때 판결은 형성 판결만 의미한다 아니라 이행 판결만입니다, 이행 판결. 형성 판결은 예외가 딱 하나 있는 거예요. 공유물 분할 판결, 이행 판결, 이행 판결. 이행 판결. 그래서 16번 X죠. 15번 볼까요? 15번 자,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을 잡았대 전세권 목적 저당이래 그럼 누가 의무자예요 전세권자가 의무자죠 자기 전세권을 잡히는 거니까 그래서 의무자가 되니 맞아요 14번 전세권 설정이래 설정이래 그럼 전세권자가 걸리자예요? 맞죠? 전세권자가 받아가니까 그렇죠? 돈은 줬지만 전세를 받는 거니까 맞는 말입니다 자, 13번 민법상 조합은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OX 뭘또 X야. 오지할수 없다잖아. 할수 없다. O에 O. 조합 원은될수 있어요. 조합 원원은 되는데 조합은 안 된다 그랬어요. 네. 그다음에 특별법상 조합은 된다 그랬죠. 특별 농업유동 조합은 된다 그랬어요. 자 12번. 사립 학교 명의로 등기할 수 있어요? 안 되죠. 학교 법인 명의. 학교 법인 명의로 되는 거지 학교 명의는안 돼요. 12번 X고요. 11번. 종중과 같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명의의 등기는 그관리 대표자 관리인 신청으로 그 사단재단 명의로 등기합니다. 아닌, 그러면 안 돼요. 사단재단 명의로 하고 대표자나 관리인 명의로 하는 것은 아니다. 거꾸로 써놨어요. 거꾸로. 대표자 관리인 명의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반대로 써놨습니다. 신청은 대표자가 하지만 명의는 사단재단 명의예요. 그래서 두 개, 거꾸로. 자, 10번. 판례는 정지 조건이라고 그랬죠? 판례 관리 일부 인정하여 등기할수 있다 그래, 없다 그래? 없다, 그래. 없고, 출생되면, 출생되면 고쳐주겠다. 경정등기죠. 9번. 주택임차권 등기 명령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나오는 거죠. 명령등기예요촉탁등기예요촉탁등기죠 명령등기가 아니라 촉탁등기다. 그건 맞는 말이죠. 9번 맞습니다. 자, 8번. 8번. 관공서 또는 법원에 촉탁으로 실행돼야할 등기를, 자 신청을 했대. 꼭 촉탁으로 찔러주게 돼 있는데 그걸 신청을 했다. 그러면 각한다. 등기할 사이 아닌 경우죠. 네.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는 촉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거를 내가 신청하면 각하된다 그랬어요. 네. 맞는 말이죠. 자, 7번. 촉탁의한 절차는 신청에 가름하여 촉탁의한다는 실질이 있을 뿐이지 당사자의 신청과 실질적으로 다름이 없다. 그래서 촉탁을 공동신청에 의할 수도 있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이거는 일방 당사자가 관공서를 껴놓은 거야. 공동신청도 된다. 근데 이거는 꼭 촉탁으로만 해야 될 거다. 그러면 이건 신청이 안 된다. 두개 촉탁 중에 두 가지로 좀 나눠져 있는 겁니다. 예. 둘다 맞는 말 맞는 말. 자, 6번. 누구든지 나왔죠? 누구든지. 누구든지. 등기 기록은 누구든지 열람, 누구든지 증명서 다 되는 거예요. 등기 기록은 누구나 열람, 누구나 열람. 다 좋은데요. 부속설은 그게 안 돼. 부속설은 열람만. 그것도 이해관계만. 되는 거니까. 아, 틀린 자, 이번에, 매도 공신, 있었죠? 매도 공신. 이거는, 어, 당연히 연구 보전인데, 자, 신청 정보 몇 년? 5년. 신청 정보 5년. 신청 정보 5년. 그래서 틀렸죠? 네. 매도 공신은 연구가 맞는데, 신청 정보가 시작 껴있잖아요. 신청 정보 5년. 4번, 대지권이란 뜻, 뜻, 뜻, 뜻. 뜻의 등기는 직권으로 합니다. 그래서 토지 등기기로 표제부예요 갑구나 을구 해당구에 들어오는 것이죠. 뜻세 등기는 토지 등기기록 갑구 을구 해당구에 직권으로 해줍니다. 들렸어요. 자 (1번) 볼까요? 우리나라 권리는 물물물 물, 물, 물건을 기준으로 편성한다. 물적 편성이죠. 그래서 일부동산 1기로 원칙을 취하고 있는데 한동건배 전부 대해서 자 전부에 대해서는 표제부 하나를 두고 있고요. 전유부분마다 표제부 각골구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전부에 대해서 하나의 기록이고 전유부분마다 표제부 각골구를 따로 두고 있다. 거꾸로 쓰는 거예요. X고요. 자 구조상 독립 이용상 정식. 갖췄대요. 구분 건물 등에 하여야 한다요? 하여야 하는 건 아니고 일반 건물로 할 수도 있다그랬거든요 틀렸어요. 3번,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자, 토지 표시. 소지지면 토지 표시는, 자, 직권으로 해요? 아니죠. 신청으로. 그죠. 그분 건물 전체 표제부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직권으로 틀렸습니다. 틀렸어요. 예. 네. 그래서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마무리 하고요. 다음 주에 이제 상속인 얘기를 또 계속할게요.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